그렇죠 저희는 요가베이베 요가가요 요가 오늘 요가 o 찾아갑니다 요가 o g a yoga, yoga, 타고 가야됩니다 근데 요가 a 기본 이 a yoga, yoga, yoga, y 들어가 y 라 g a o 요가 반. 어 g e r b y t e i 교 o It's so cute. It's so c u t If you lose the card, we still can lock up. 23. 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하 h 굉장히 좋아. 어, 여기 요가바나 안에 있는 주스인데 요거, 23,000피아. 맛있나요? 어, 맛이, 그렇죠. 코코넛 맛. 선집자들 거기서 보세요. 우리 요가하고 왔어요. 이게 무슨 요가 했지? 아크로. 아크로 요가. 재밌었습니다. 처음 봤는데. 날라갔 치킨 오렌지고이 음, 카레. 小姐姐我也终于是到了我那个什么 여기 어디? 여기 아, 가방 말고 그거고방할때 방이 아가브라입니다 그리고 짐벌도 있어가지고 안 흔들려 지갑 놓고 가지고 카드가 없어서 아, 예. 아, 예. 세일 네 여러분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검은 라면 있죠? 한 400원 하면 사거든요. 4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다들 대용량 라면 스 보들고 왔죠? 네. 딱 넣고 안에 있는 거 버리고 안에 있는 스푼 버리고 딱 넣고 완성 식히면 요거 딱 넣고 물 붓고 딱 완성 식혔다 이렇게 됩니다. 신라면 된다. 지금 둘이서 지금 와이프 지금 초록색. 먹고 잠시만 <웃음> 이거 먹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밖에서 좀 음, 많이 사먹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먹자 약간, 이런 느낌 오 <웃음> <응. 웃음> 이런 식으로 왜? 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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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 오토바이가 고생 났어요. <웃음> 오토바이가 안 타지네요, 여러분. 거지 같은 세상을 웃으면서 넘겨야죠. 하하하! 말 걸리지 마라. 사막에 한번 찍어봐봐. <웃음> 되게 뭐, 거치다, 행이 아, 참네, 진짜. <웃음> 어, 아우션에 위로 올라갔네. 저거 있어요 정말 내가 조져야 되겠네요 그래 나도 오토바이 고장나서 그 김에 집에서 수영하고 놀고 편안히 쉬다가 다시 오토바이 새로 바꾸고 다시 오브시장으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새 오토바이네? 헬멧을 놓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르겠네요. 네 아시는 분들 좀 놀아주시고 1 l 게 t 1 l 터1리터1리터 how m 0 c h How 10 c h 10 l 10 10 10 10 l i t 7 10 10 10 l 10 l 10 liter. 1 10 10 아님요아 치약이죠? 디스카우트? 원래, 여러분, 빈 땅입니다. 니, 먹는 거래 오늘, 니가 이거 맛있다고, 뭐래요? 먹어래 맛있는 걸 와이프가 다 먹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맛있는 걸 와이프에게. 항상 먹을 때, 식사하실 때는, 그, 테이블에서 드세요. 밖에 굉장히 좋은 데 있는데, 그, 제가 덮프가니까 벌레 쫄아가지고, 안에서 먹습니다. 항상 드실 때는, 침대 끝에, 앉으셔가지고 과장대 이제 놓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벌레가 많지는 않습니다 바닥이랑 천장에 나무로 되어있는데 벌레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를 하시면 확실히 벌레가 좀 작죠 근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